친구들 안녕 오늘은 주판할 5를 활용한 5의 짝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5의 짝이란 두 수를 합해서 5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4 더하기 1은 5, 2 더하기 3도 5입니다 자, 지금부터 5의 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털고 먼저 4를 더해 보겠습니다 4에다가 1을 더할 거예요 자. 1을 더하려고 하는데 아래아리 꽉 쳤죠. 그럼 1을 여기 5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4에다가 1을 더하려면 1의 짝이 얼마죠? 4죠. 4를 동시에 내려줍니다. 그럼 답이 5입니다. 자 다음 1에다가 4를 더할 거예요. 3밖에 안 남았죠. 그럼 4에 대한 짝이 얼마죠? 1이죠. 그럼 1을 동시에 동시에 올려주세요. 다음 털고 이 2를 더하겠습니다. 자, 2에다가 3을 더할 거예요. 근데 2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럼 3 2 더하기 3을 할 건데 3의 짝은 얼마죠? 네, 2죠. 그럼 동시에 이렇게 3의 짝이를 내려줬죠? 다음 3 더하기 2를 할 겁니다. 자, 2를 해야 되는데 1밖에 안 남았어요. 아래알은 아래, 위에 5가 남았고요. 그럼 3 더하기 2를 할거예요 그럼 2의 짝은 얼마죠? 3이죠? 네 그러면 3을 동시에 내려줍니다 그럼 답이 5 입니다 자 친구들이 5의 짝 부분 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제가 한 단원씩 끊어서 잠깐씩 설명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